안녕하세요. 희망과 용기, 박희용입니다. 자, 오늘도 핵심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여섯 번째로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문제들을 일단 총열 문제를 골랐는데 오늘은 일단 다섯 문제를 먼저 풀고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다섯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정비법 영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자 정비법 용어는 꽤 자주 나옵니다 그 용어 하나하나 잘 정리하셔야 되죠 자, 1번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돼서 붕괴 그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게 이름대로 노후된 불량한 건축물인데 건축물이 뭐 붕괴됐고 뭐또 멸실됐고 뭐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뭐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죠 뭐 당연히 노후불량 건축물이니까 1번은 맞고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정비 기반 인수는 양호. 여기서 틀렸죠? 자, 지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정비 사업의 종류가 세 가지 사업이 있죠. 첫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가 재개발 사업, 세 번째가 재건축 사업. 키워드 정리가 좀잘 돼야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한마디로 달동네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은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문제풀 때 키워드가 되는 거는 <웃음> 저소득 주민 이게 키워드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정비 기반인설은 그냥 열악이 아니라 극히 열악하고 그다음에 노후 불량건축물은 그냥 밀집한 게 아니라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그러니까 주거환경이 매우 안 좋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갈 동네를 개선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로 저소득 극히 과도하게 이런 표현들이 나와야 돼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 그러니까 보통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주관 개선 사업 중에 요, 요거는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했다 이 말은 노후된 건축물이나 불량한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설에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도로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이런 기반 인설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 그 시설만 확충하는 사업, 이게 주관 개선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업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이게 이제 같은 사업을 묶여 있는 이유가 이두 가지 모두 다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죠. 돈이 없기 때문에 조합 구성해봐도 사업하기 힘들고 두 번째로는 건물을 놔두고 시설만 고치니까 비용은 들어가는데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없으니까 분양할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수입이 전혀 없다 보니까 조합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관경 개선사업이고 문제 풀때 키워드는 저소득 극히 과도하게 또는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시설 확충 이 정도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되고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 인설은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관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죠. 주관경 개선사업과 차이는 저소득 주민 관계가 없죠. 시설도 극히가 아니라 그냥 열악이고 노후 불량 건축물도 과도한 게 아니라 그냥 밀집한. 그러니까 어 주광역 수업보다는 사업하기가 여건이 굉장히 훨씬 낫죠뭐 저소득 주민 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극히가 아니라 뭐 적당히 유약한 거고, 노후 불량 건축물도 과도한 게 아니라 그냥 밀집했기 때문에 뭐 비용도 적당히 들고, 그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을 헐어내고 새로 지어서 분양할 것도 있다 보니까 수입도 적당히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히 하는 정비 사업이죠. 이제 재개발이고, 두 번째로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능 회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또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열악, 밀집, 상업공업 이런 단어 보면서 그 문제를 풀면 되고, 재건축사업은 시설이 양호하다라는 게 특징이죠. 노후불량을 추구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 이 양호하니까 뭐 시설 고칠게 없어요. 비용이 별로 안 들죠. 그다음에 수입도 제일 많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 종류가 이렇게 세가지 나눠져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서로 달라지게 되고 사업하는 방식이나 또는 그 사업 시행을 위해 시행과정에서 시행자가 가지는 권한 등 이런 게 이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법은 이 사업 종류 세 가지에 따라서 내용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개념들을 철저하게 좀잘 이해를 해두셔야 되고 문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 2번에 치은 거는 양호, 이거 하나 보고 틀린 거예요. 양호한, 기반인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는 거는 재건축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3번에 도로나 상하수도공원, 공용주차장, 정비, 기반인설에 해당된다. 말 그대로 기반인설, 기반인설인데 정비사업과 관련되는 기반인설들, 도로나 상하수도공원, 공용주차장 등등, 이게 다 기반인설인데, 예, 정비사업에 하면서 이런 시설들을 다 뜯어고치게 되죠. 그걸 말하는 거고 4번에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 등소유자에 해당된다. 맞죠?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소자란 유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토지 등소자가 유 되죠. 재건축과 꼭 구별해서 기억을 해야 되죠. 재건축에서는 지상권자가 해당이 안 된다. 그리고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죠. 재건축은 지상권자 해당 안 되고 또 토지동소자가 되려면 건축물과 함께 부속토를 지다 갖고 있어야 된다. 체기발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만 소유해도 건축물만 소유해도 지상권자라도 다 되는 거죠. 사번도 맞고. 5번에 건축허가를 얻어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된다. 그것도 맞죠. 원래 주택단지라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어, 주택 등을 예,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 그게 주택단지예요. 그래서 그 재건축을 할때 그 단지별로 재건축 하는데 그 사업계획 승인 받았던 그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은 건 원래 해당이 안 되죠. 허가를 받았지만 아파트나 연립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이것도 주택단지가 돼서 단 단지 이걸 하나의 단지로 해서 재건축을 할수 있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거고 답은 2번이죠 2번,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 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문제 풀기 전에 내용을 좀 정리를 하죠 정비기반인설이 있고 공동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정비기반인설은 이름대로 기반인설이에요 도로나 공원이나 공영주차장 공동구 상수도 하수도 등등 이런 시설들인데 다만 정비자를 붙인 이유가 기반인설에는 철도 공항 항만 등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정비사업과 철도나 항만 공항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기반인설들 중에서 정비사업과 관련되는 기반인설 이런 것만 따로 정비기반인설이라고 이제 이름을 제이 정한 거고 반면에 공동이용시설은 기반인설은 아닌 거예요 기반인설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 이런 게 이제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죠 그래서 정비기반인설과 공동이용시설 이걸 이제 구별해서 이제 예, 기억할 수 있어야, 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외우지 않아도, 기반인설이면 정비기반인설, 기반인설이 아니다 싶으면 공동이용시설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다이걸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안 외워도 풀리는데, 자, 이번 문제는 약간 좀 어렵게 구성된 문제입니다. 이 중에 정비기반인설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 있으면 그걸 바로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유치원, 경로당, 타거소, 놀이, 놀이터, 어린이집 등을 보면 기반인설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잘 골라야 되는데, 자, 이 중에 경로당이나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공동으로 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뭐 2번, 4번을 붙들고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1번의 유치원, 그 다음에 그 3번의 타가서 5번의 어린이집은 시설이 유사한데, 에, 이 중에 타가소나 어린이집은 공동 이용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타고서는 애들을 돌봐주는 데죠 그래서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부모들이,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돌봐주겠다 이럴 수가 있겠죠 공동 이용 시설이 되는데 유천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돌봐주는 데가 아니라 가서 배우는 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처럼 배우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 이용 시설이될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애들을 가르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건 학교 유사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렵긴 했는데 일단 보통은 이제 요거를 구별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어 정비 기반 기반인설로 보이는 거는 정비 기반인설 기반인설이 아니다 싶은 거는 공동 이용시설로 판단하시되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상수도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제 정비 기반인설이에요 근데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수도라고 돼있으면 이걸 상수도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돼요 공동으로 이용하는 수도 이거는 마을공터에 주민들 같이 이용하라고 수도꼭지 빼놓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 기반 인설이 아니라 예, 단순한 공동 이용시설 되는 거니까 이 정도면 이제 구별하면 나머지는 따로 안 해도 다 이제 예, 해결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죠. 3번 문제입니다. 정비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의 공람에서 의견을 들어야 된다 공람기간을 이렇게 물으면 공람기간은 보통은 14일 공람하는 거죠 30일 이상을 공람하거나 또는 열람하는 경우가 공법상 네 군데가 있죠 광기정관 이렇게 외웠죠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계획 그리고 관리처분계 공란기간은 30일 요걸뺀 나머지는 모두 14일 이렇게 한번에딱 외운 거기 때문에 공란기간이 1 4일고 당연히 맞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에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입한 때에는 지첩시를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계획을 수입했으니까 그 알려야 되니까 공부에 고시하게 되는 거고, 일반에 열람도 시키는 겁니다. 다만 이건 열람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 거고. 그 2번은 맞죠? 3번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한 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는 건데, 자, 인접이라는 요 키워드를 또 하나 좀잘 이해해 놔야 됩니다. 뭐 행정구역 간에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뭐 사업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요즘 구역을 지정하는데 두개 지역에 걸쳐서 뭐 지정되는 경우도 있고, 토지는 서로 연속해 있는 거고, 행정구역은 인위적으로 나눈 거다 보니까 필요하면 인접 지역을 보통 다 포함할 수 있게 돼요. 인접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맞는 걸로 보면 되고. 만약에 여기가 이제 틀리게 할 때는 여기를 인접한 지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접 지역을 포함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데. 이 있다니까 그냥 맞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될때 따로 정리하면 인접 지역을 포함했다. 이게 이제 단순하게 진로 인접적이니까 이건 관계없는데 행정구역 관련해서 계획을 수입하다가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해서 계획을 위반한다 이런 경우에 그 인접적 포함됐다 이 내용이 나오면 그 다음 나올 단어는 협의다 뭐 이런 단어를 나중에 키워드에서 꼭 체크해야 돼요 여기서 는 이제 그 전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3번은 맞는 거고 4번에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맞죠 정비구역을 이렇게 지정했어요 이게 정비구역이고 여기서 뭐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하려고 구역 지정이 있는데, 이 안에서 지, 주택법에 따른 지역, 주택, 조합원을 모집해버리면, 같은 동네에서 두 개의 사업이 막 동시에 진행이 되어버리게 돼버리, 되죠. 하나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조합 만들어서 아파트를 줘서 분양하는 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또 일부는 뭐 재개발 사업 한다고 그러고, 이러면 당연히 안 되니까 법으로 그걸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은 모집해서는 안 되는 거고, 5번에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이상 쌓아둘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틀렸는데, 어 물건을 쌓아두는 거는 1월이죠. 그거는 이제 국토개법, 도시개법, 정비부 공통 내용인데, 잠깐 그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구역 안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시장군수당한테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대상 행위가 국토개법의 개발행위 허가대상 이 있죠. 개발행위 허가대상이라는 게첫 번째가 건축물의 건축, 두 번째 공작물 설치, 세 번째가 토지 형질 변경, 네 번째가 토석 채취, 다섯 번째가 토지 분할, 여섯 번째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인데 쌓아놓는 행위가 기본 1개월 이상이에요 그 행위 6개에다가 정비구역에서는 중목발전식재요것도 허가 대상이 되죠 그리고 허가받을 필요 없는 예외로서 재해복구 재난수증급조치는 누가 봐도 급하니까 허가 못 받겠죠 그다음에 농림수산용 간이공작물 이게 비닐하우스인데 비닐하우스가 국토개법에서도 허가를 안 받습니다 정비구역 안에서도 허가 예외가 되는 거고 경제 관련 형들 변경은 국토계법에서도 허가 예외상이에요. 정비법에서도 허가 안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개발에 지장이 없는 토석 채취니까 당연히 이거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게 되고. 존치되는 대지 안에 물건을 쌓아놨다. 이것도 사업에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요 대지만큼은 여기서 공사가 안 이루어져요. 대지 안에 물건을 쌓아놔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따로 외울 필요가 없고 이해만 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따로 주의할 거는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행위는 허가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중목벌채 식재도 허가받지만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하니까 허가를 안 받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게그임식재를 경작지 안에서 임시로 식재하는 것은 제외 즉 경작지 안에서 임식재는 허가 대상이다. 요걸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허가 예외사항 이런 거를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놔야 됩니다. 건축물과 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허가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라도 다 허가받는다. 허가 토지 분할도 분할이 보이면 뭐 어떤 설명이 붙어있더라도 무조건 허가받는다. 두 가지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외에 나머지는 다 예외들 있죠. 공작물과 관련된 예외, 형질변경 관련된 허가 예외, 또토속 측지와 관련된 예외, 어, 물건 적치와 관련된 예외 뭐 중목, 벌채 식재에 관한 예외들이 다 있는데 이두 가지만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물과 분할한 어, 예외업체가 받는다 그래서 정비구역에 안서 행위허가 관련해서 뭐 내용을 복잡하게 기억할 거, 거 없고 몇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허가 대상은 국토개법에 의한 허가 대상과 같다 그래서 여섯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된 게 중목, 벌채 식재고 그 다음에 중목, 벌채 식재 중에서 임식재는 허가를 안 받지만 경작지 안에 임식재는 허가 받는다 그리고 건축물과 분할은 예외 없이 허가 받는다 뭐이 정도를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시험에 자꾸 나오는데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국토개법이나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 다 공통적으로 1월이니까 이런 건한 번에 기억해 두시면 되고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연관되는 문제를 4번에서 또 풀어보죠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 중 시장군수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허가 대상을 골라야 됩니다. 이 허가 대상을 고르기 전에 조금 아까 정리했던 걸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보면 허가 대상이 국토계법에는 허가 대상 6개. 그 6개에다가 중목을 벌치하거나 식재하는 것도 허가 대상이고, 그 다음에 임시 식재는 허가를 안 받는다. 경작지 안에 임식재는 허가를 받게 된다. 그 건축물과 분할은 예외 없이 허가받는다. 요 정도를 기억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허가 대상으로 빡살해 보면 가설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이니까 허가받죠. 중목벌채, 식재도 허가 대상이죠. 이것도 받고 고기 수면의 매립이라는 것은 이게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니까 당연히 이것도 허가 받아야 되고.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것도 허가 대상이죠. 그래서 전체가 다 허가 대상이라서 5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합형 문제에서 이렇게 모두가 다 맞는 거로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꼭 의심하게 돼 있어요. 이거 설마 담아야 될까? 뭐 하나 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이제 의심하게 되는데, 의심할 때 이제 요거를 의심하게 됩니다. 건축물은 허가받을 게 분명한데, 가설자가 붙어가지고 혹시 가설 건축물은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하기 쉬운데, 그래서 이렇게 이 허가 대상을 외울 때, <웃음> 건축물과 분할은 예외가 없다라는 걸꼭 기억해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과 분할은 예외가 없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이라도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예외 없이 다 허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이제 주의하시면 그 자신있게 5번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를 보죠. 5번. <웃음> 정비사업 시행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문제 풀기 전에 좀 정리를 하죠. 정비사업은 사업별로 사업을 시행 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그래서 중앙기술사업은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재개발 은두 가지 방식이 있고 재건축은 한 가지 방식이 있는데. 사업별로 방식을 하나하나게 외우기가 불편하면 일단 특징을 먼저 꼭 정리해야 를 됩니다. 일단 주관기계수업이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 업 모두에 있는 방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뭔가를 공급하는 게 기본적으로 다 있죠. 왜냐면 정비사업의 본질은 헌집을 새 집으로 바꿔주는 사업, 이게 정, 에, 정비사업이죠. 그리고 헌집을 새 집으로 바꾸는 계획이 관리처분계획이죠. 그러니까 관리처분계에 따라서 뭐를 공급한다는 라 것은 주강의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모두에 다 해당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게 다르죠. 주강의 개선사업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게 되고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에 따라서 건축물을 공급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사는 사업이 있죠. 상업공업에서 기존 상가를 헐어내고 주택으로 바꿔주겠다그러면 뭔가 문제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주택 등을 포함해서 건축물을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에 따라서 주택 및 오피스텔을 공급하게 되죠. 왜냐하면 재건축 사업은 공공성이 거의 없는 사업이에요. 단지 건물 이나갔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짓는 건데 관리처분계에 따라 주택으로 공급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하나의 주택만 줘요. 물론 이제 어, 재건축 사업의 경우 과밀력적권역 밖에서는 소유한 수만큼 주기도 하고 과밀력적권역 안에서는 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았을 때는 에, 1주택을 3주택을 공급하고 투기과열지구 등에 속했을 때는 그냥 하나만 주게 돼요. 그러니까 재건축인데 투기과열지라고 주택을 종전에 3개 갖고 있다가 관리처분 계획으로 바꿔줄 때는 하나만 주겠다 억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같이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을 딱 외워놔야 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산 모두의 관리 처분은 다 있고, 관리 처분 계획 따라 공급되는 게주거용계획사업은 주택, 재개발은 건축물, 재건축은 주택 및 오피스텔. 그리고 이 오피스텔 공급은 아무 데서나 되는 게 아니라 준주거 지역 또는 상업 지역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 오피스텔 면적은 30% 이하로 제한되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을 이렇게 관리처분계, 요거로 그 특징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관리처분이 있게 되면 환지가 기본적으로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처분이라는 거는 환집을 새집으로 바꾸는 건데, 환지라는 거는 땅을 바꾸는 거죠. 땅을 바꾸든 어, 집을 바꾸든 뭘 바꿔주면 되니까 관리처분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환지가 있는 거야. 같이 근데 재건축만큼은 환지 공급이 없다라는 걸, 요걸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 재건축은, 아파트 재건축인데, 아파트를 싹허러내고 그걸 땅으로 나눠준다는 거는, 현실에 전혀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재건축만큼은 환지가 없다. 그 다음에, 주관계 개선사업은, 관리 처분도 있고, 환지도 있는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왜냐면, 하 그러니까, 주관계 개선사업이라는 거는, 달동네 개선하는 거니까,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어, 추가로, 뭐 시행자가 기반 인수를 설치해 줄 테니까, 토의등소자가 스스로 주택은 알아서 계량하라. 이런 방식도 있고,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을 모두 수용을 한 다음에, 거기다 주택 또는 대지를 건설하거나 조성해서 그걸 공급하는데, 토이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까지 있는 방식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계순 사업은 뭐든지 다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를 혼용하는 방식까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 특징으로 기억을 하면 돼요. 첫 번째, 이 사업시장 방법으로 세 가지 사업 모두의 관리처분은 다 있다 근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 재개발한 건축물 재건축은 주택 및 오피스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직 없는 사업은 재건축 세 번째 뭐든지 다 되는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정도로 기억해도 풀려요 근데 하나 주의할 거는 아무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도 오피스텔은 안 되죠 관리처분계에 따라 주택공급 오피스텔은 재건축에 있는거다. 이 정도는 이제 기억해두시고 요거갖가지제 문제를 풀어보면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옳은 것만 모두 골라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조합형 문제가 나오면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한 걸 하나 먼저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나씩 제거하는 방식을 풀면 실수도 안하고 문제도 좀 빨리 풀리는 거니까 이 중에서 어, 무조건 옳다 라든지 이것만큼 무조건 틀렸다 이걸 찾아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보면 주광기 기 사업인데, 시행자가 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관리처분은 다 있다 했했죠 주광기 기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게 주택이라고 했죠. 여기는 주택 및 오피스텔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틀린 거죠. 오피스텔 공급은 재건축에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 니은 번은 이제 확실하게 틀렸으니까 일단 니은 번을 다 빼버리면 남는 거는 3번 아니면 1번이 답이 되겠죠. 기억 번은 공통으로 있으니까 기억 번은 이제 고민할 게 없고 디귿 번 내용을 확인해서 디귿 번이 오르면 3번으로 디귿 번이 틀렸으면 1번으로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디귿 번에 재개발 사업을 보면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은 세 가지 사업 문제 다 있다고 했죠. 재개발 사업도 관리 처분은 해당되는 거고, 관리 처분 계게에 따라 공급되는 게 주광의 계승 사업은 주택이었고, 그 다음에 재개발은 건축물이었죠. 그 다음에 재건축은 주택 및 오피스텔이고, 재개발이니까 관리 처분 계에 따라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법. 맞죠?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정비법, 일단 다섯 문제 풀었고, 다음 시간에 정비법 나머지 또 다섯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